아, 왜또이형이야 스페르보스. 아, 머리고어아리온다 관심법 리뭐니까리 뭐리, 뭐이 뭐리, 뭐리, 뭐리, 뭐리, 뭐리, 뭐 잠깐숨좀 고르고. A 이 아이 형, 때문에. 그래요. 바로 가야지. 미안? 내처도 긴장이니까 통아오빠는 뭐야 중순하다 아중 적통순하나 더아 근데 나 지금 이거 좀 느끼고 있거든 어떤거 어떤거 지슈라가 돌격은 좋은데 네. 스나가 좀애매하구만치공삽이 너무 맛있어요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자, 이제 이제 시작? 네. 오케이. 아이고. 이거지. 어허. 아, 나 진짜 스나 할 때는 지공성 해야겠다. 지슈라는 스나는 아니야. 이렇게 딱 엉덩이가 커야 되거든, 마우스가. 그러니까 딱 뒷부분이 커야 이렇게 그립감이. 아,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. 손바닥 안에 딱착 감기는 느낌이 시공사이 다르다. 파이본다파이본다파이본다 좋았다잡았3 들었는데 놓치면 안 되죠? 웰컴 투 마. 아군이 승리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슈라를 적응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스나노. 딱 느낄 수 있잖아. M4는 딱어지시가 들고 753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서 나. 방울 둘 받. 가능하다 이거? 나핑. 나 응, 빵이. 파티션 빙 하나. 응 개고 없다. 파티션 빙 하나 다 방금 기계 쪽에 나가 가지고. 저형 쓰나면 오히려 땡겨져. 앞에서... 원하지 않은 사람이 죽었는데? 아 어, 어, 너무 세게 맞았다 방돌. 이거이가 되는데 나이스! 당떨돼. 나이스! 아, 문이 나이스. 문이 좋아요 살아난다 아나 반박 나고 빠짐 아니다 이다으이스고 빠질게 이스걸리겠나 헬륨 반, 헬륨 반이다. 뭐 위치상 못 맞았을 것 같긴 한데. 개구 중추 하나. 아이드 지켰다. 파이트. 아 파이트 준비 아나 예비, 방 예비. 신나지 이따 이따 보관아. 요망 잘랐고. 기계 맞은 보러 할까 소환반이다. 개구 중쪽, 중계쪽. 패스 해, 다, 해. 해. 어 패스 다 했겠다 이거. 반장 갖고. 반개, 컷! 반개 하나 더. 방이야? 아니, last one. Last one. 바로 가자 아이승아 nice. 이거지? 와퍼스 이등? 그래 이거지. 032는 못 이긴다 스나 7032가 좋. 묵직 카이 스나는 묵직해야지 <웃음> 인정하네. 어. 어떻게 조용히 나중에 가기 전에 이제 구독과 한번 얘기해볼까? 아, 잡았다, 잡았다. 아, 씨. 미안하다. 야, 이게 안 맞나? <웃음> 저희 개고 아, 개고중 간장 진짜 미안하네. 킬대 잊어봤다. 근데 살짝 그런 거 좋아하거든. 상대방 분열을 일으키는 샷. 분명히 기기팀 자기들이 있는데 개고 먼저 잡으면은. 그렇지. 어, 아 기기팀 뭐하냐고 게 얘기 나오거든. 그걸로 시작된 게 가복공 스킬 아이가아군 승리하였습니다. 이문 들어와가지고 죽이면은 우리 편. 갑렇지 가복 안 뭐냐고. 준비가 맨날 하는 말. 그렇지. 살짝 이제 분열을 일으키, 일으키기 좋은 샷. 원래 옛날 클는다 그런 식이었는데 상대방을 분열 시켜가지고. 아왜또 이형이야 스페어 보스 아 머리고 어 아, 알이 없나? 아나 1등 해야되는데? 아이는 어떤데? 좋은데? 나이스 좋아요 자스페어 보스 깔끔하게 띄워주면서 아 역시